이거 라지 사이즈에요 여러분 <웃음> 이제 라지도 이렇게 말랐다 고니어 말라버렸어 어때 이거 롯데기 바지야? 그냥 그렇네요 찍어주기로 했잖아 이스이지내보내 건물이래 오 성수사오호 더워 4시에 갔면 된다고 4시까지 어딘가? 이정구? 우리 동네 우리 어, 근데 어 근데 지금 자빈드 섬을 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? 있는 시들이 아, 여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네 저희 이번에 허깅라인의 신제품 런칭해서 팝업스토어 진행, 진행 중이고 허깅라인 같은 경우에는 피부 휴식에 중점을 둔 제품 위주로 개발 중이어서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주고 안아주다의 허깅이거든요 이번에 메인 제품으로는 허깅스킨 틴트 톤업 베이스 제품이 나왔고 그 외에도 클렌징 이종이 같이 출시되었는데 허깅스킨 펌핑 클렌징 밤이랑 클렌징 폼이 나왔어요 네. 그래서 클렌징 밤 같은 경우에는 스패츌러 없이 에어리스 용기에 닿아났아 짱서 타일이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샤워 부스가 있어서 저희 클렌징 제품도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도록 꾸몄고 네 감사합니다 이 이래야 편해 기다려봐요 귀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먼저 여기 요 네네 감사합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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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시 두개 이 자식들어? 제시 제시 밖에도 덥다고 돼지라라고 음맛있 아, 서비스야? 응 음. 음. 주겠냐? 음. 김밥 맛응난 음. 좋아 뜨거워 맛있지 근데 맛있지? 응 음. 자몽 케이크 존맛. 시즈을 위주로? 여기 안에 자몽이 콕콕 박혀 있거든요. 응? 너무 위를 보고 있어, 내가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 저거 <웃음> 이렇게, 해봐 지금 결 세워진 거 보여? 여기? 나 이렇게 하는 거야? 어, 이렇게 그냥 결만 세우는 거야, 봐봐. 우선이 처럼 되는데? 그... 뒤에는?